이은 마을은 호수 마을이고요. 약간 맵이 넓어서 적응 안될 수는 있긴 해요. 2층 배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2층 다리에다가 바람 그 묻혀 놓고 반대로 올라갑니다. 누구야? 아타자 왼쪽으로 빠지니까 바람 쪽 맞춰가지고 한 대. 이번에도 빠르게 타격했죠. 네 명이서 연결하면은 0.4딜 하고 플러스 0.3딜이 되기 때문에 안 죽거든요. 어떡하지? 일단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파란 극 던져가지고 애들 극이라도 갖고계 시키죠. 아우 느리게 넘는 거 너무 좋다. 반자는.. 어? 뭐야? 왜바꿔거 아, 어.. 사머님이 바꿔주셨는데? 아..뭐야.. 반대로 갑니다.. 나.. 원래 여기서 빨간 극을 맞춰야 하는데 어 원래 저기서는 빨간 극을 맞췄어야 했어. 그래야 했는데, 어, 내가 잘 몰랐다. 야. 아직은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관전할 때는 이제 생각이 나는데, 막상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근데 네, 이제 양광 페이크는 아니지만 약간의 센스로... 뭐야... 어. 사자가 뒤를 안 봐서 그런 건가? 어, 어쨌든 빨간 극 맞춰주고요. 따라 내려갑시다 이러면은 애들 전부 다 개피 되가지고 이거는 빠지는 척 해가지고 창티를 못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했으면은 창틀 넘고 도망갔겠죠 저런 잡무빙 하나가 어 약간 큰 틀을 바꾸는 거니까 약간 고 티어 판자 심리전이나 창퇴 심리전은 저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런 거 하나로 갈리는 게좀 답안사라. 갈려다가 빠꾸하고 갈려다가 빠꾸하고 막 그런 거있 그런 거좀 많거든요. 자 샤머니가 앞에서 구출인 것 같은 데샤머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아 근데 타자 공부 쓰려고 했는데 샤머니가 바로 와서 말고는 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은 풀존재기 때문에. 어, 뭐야, 벌써 왔네. 아. 아, 왜 이렇게 빨라. 지하 과목인데, 꿈구치를 해주네. 야 진짜. 가자, 어디 갔어? 아, 뭐 어디 갔어? 아무도 없어. 뭐야, 응? 아무도 없는데요? 어? 망했는데?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이 게임은 망했어. 아마 안될 거야. 이 판은 아마 안될 거야. 에이 슈퍼뿌따리나 부스로 가. 음. 에이 중앙에 누구 누군가 있네요. 그술사, 그술사 잡아도 되긴 했어. <목소리> 지금 점차 의미를 알수 없게 되는 스킬들만, 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잘했던 모습 다 어디갔어, 응? 음?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가지고, 블루쌈 빨리 잡아주고. <웃음> 바로, 패드피 견제. 아, 애매하다. 좀 애매하죠. 용병이 지명 떴으니까 파란극 던져가지고 어, 바로 구출을 하도록 유도해줍시다 샀는데 던지고 이러면은 용병한테만 딸극 맞춰주면은 죽일 수 있는데 아대까지 빼줬죠 굿 오면은 그냥 스턴 자 용병이가 그걸 바꿨기 때문에 이제 빽 던지면 못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평하면 게임 끝난다 이것이야 마. 얌치 들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해독기가 두개가 남는데 용병이는 해을기를 못돌리니까 한명이 구출 로브 한명이 해독기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몇번지 확인해놓고 아드각은 안나옵니다 하나, 하나가 좀 많이 돌아가고 나머지 두개는 세 개는 거의 안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라 무시해도 될것 같고. 타자 한 대. 어우그추 좋은데? 침착하게 의자 앞으로. 대. 타자, 타자 잡을까? 아. 아니, 나 이거는 줄을 사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아, 줄을 사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야 줄사 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어. 어. <웃음> 왜왜얘 따라 왔냐면 잠식된 줄 알고 온 거거든. 나는 나는 타자가 잠식된 줄 알고 왔는데 줄사까지 와버렸죠. 실제도 잠식이 된 줄사까지 왔으니까 줄사부터 안치고 얌치 날아가고 타자도 날아가야지. 날아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날아가더라고요 어, 뭐야! 하면서 이제, 약간 당황 중. <웃음> 이럴 거면, 주 줄산 도대체 왜 왔는가? 약간 쉽죠. 어, 도대체 왜온 거야, 진짜. 아드가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이거는 가가지고, 용병 잡습니다. 어차피, 용병하고 샤머니가 같은 극이기 때문에, 구출은 무조건 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해독기나, 해독기 돌리는 용병이라도 잡자. 어, 이 마인드죠. 아들 많이 썼기때문에 이제 없죠 긴탈탈이야 잡아주고 요거 지하감목까지 가도 될것 같긴 한데 지하감목은좀뇌절인가 아니다 지하감목가 어, 지하감목으로 가보렴 연결 끊고 갑니다 왜냐면은 어떻게든 타자가 구출 오면은 오 이렇게 해버리네 하모니가 0.딜이 막는데 그냥.. 어.. 낙평하면 되는데 답이 없어서 킨것 같아요. 하모니 저기 뒤에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 빨간극 보였죠 살짝? 빨간배 앞에서 그래서 파란 극 먹여서 한대데 탁해줍니다. 근데 피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죽진 않고요. 연결 끊고 빨간극 묻혀가지고 어? 빨간극 묻혀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 아, 까비. 원래는 저기 빨간색 묻혀가지고 플래시로 잡아야 하는데, 아, 좀, 왜 저래. 아, 윤병님은 나가구요. 까비. 이거, 설마, 이거, 사머니잘 빼고 구하는 거 아니야? 어? 차사머님 구, 하는거 아니, 아니죠 오미친, 오미친, 오미친, 오미친. 오, 오, 나이스. 다행히도 못 구했다. 이제. 아, 이번 단은 호수 마을이고요. 자, 초독으로는 골상. 또 골상이. 일본의 유명한 유튜버 분인데. 운둔자 출세하고 나서 맨 처음에 운둔자 1등 먹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운둔자에 대해서 상당히 상대를 잘할 거라고 한번 생각하고 플레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분이거든요. 또 이제 골상 S까지 따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아, 안 맞거든요. 근데, 어, 아! 홍포를봤습니다 너무 달달하고 여기서 지감까지는 좀 무린 것 같으니까 평지에다가 앉습니다. 여기도 은근 나쁘지 않은 의자거든요. 끌고 오면은 낙평이 돼가지고 낙배든 어.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랑극 아들 쓸지도 모르니까 파랑극 날려가지고 평타 때리고 집중으로. 어. 돌아갑니다 이러면은 낙평이 안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똑같은 두대죠 어. 불평! 까비 응. 퉁소 조심 퉁소 조심 음. 응. 어우 사정거 이.. 사정거 평타 범위가 운돈제보다 길어가지고 하여튼 조심해야합니다 야일단 파란극 맞추고 아아아 아, 아. 파란극 맞추고 연결 끊어 안 끝나? 어 뭐야? <웃음> 어 뭐지? 어 게이드 이제 전화를 바꾸려면은 전화가 묻어있는 해독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구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단에다가 파란극 하나 꼽아 두고 이쯤 올라갑니다. 대피책이죠. 하나에... 근데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용병이가 해독기 돌리고 있는 곳으로 가면 되죠. 쭉 올려서... 예... 승인했습니다. 거의 우산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텔레포트 버리죠. 한들... 어우, 시원시원해... 음... 깔끔 맞춰서 애들 급그 바꾸도록 유도해 줍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디요? 아, 나이스. <웃음> 어, 반응 빨리해야거든. 근데 애들이 그걸 안바꿔주네 아, 죽으니까 그런 건가? 최대한 버티다가 마 마무리한다는 마인드 같은데. 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 빨리 맞추고. 여기 끊어버리면은. 와, 이걸 안 맞아? 잘하네 넘어가면은 깔끔하게 세명마무리아 너무 시원하고 아 뭐야 이것이 사이다? 어. 여기는 뭐더 안봐도 되겠죠 음.